어허 요거 작업 되겠다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눈탱이 방탱이 되어있다는 사실 최소한 눈 뜨고 눈탱이 맞는 일 따윈 절대 없으리라 장담합니다 전원주택 부동산 앞이라고요 잠깐 잠깐 그문 함부로 열지 마시고요 딱. 이두 가지만 먼저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투어로 온 건가? 내가 아는 건 대체 뭘까? 만일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순간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은 부동산이 아니라 점집 곧 신내림 받은 부채도사님께 영혼까지 탈탈 털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? 아니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냐고요? 그 대답 이 영상으로 대신하죠 저기 예쁜 전원주택 좀 보려고 왔어요 몇 군데 좀 봤으면 제발 무턱대고 이러지 좀 마세요 그러다 정말 눈탱이 제대로 맞습니다 전원주택이 무슨 아파트입니까? 빌라요? 자판기처럼 꾹꾹 누른다고 바로 바로 툭툭 튀어나오냐 그 말이죠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파트, 빌라 같은 공동주택 매물은 뭘 해도 다 용서가 되는 아니, 일단 들어와만 주면 무조건 땡큐 하는 바로 그런 매물이라는 걸요 왜냐? 부동산들 입장에서 보면 너도 나도 다 갖고 있는 흔해 빠진 매물인데다 직접 현장까지 안 가도 사무실에 앉아서 도면만 보고 슬슬 브리핑 해도 운 좋으면 앉은 자리에서 계약도 덜컥덜컥 나오곤 하거든요 하지만 전원주택은 완전 얘기가 다릅니다 물건 하나 보려면 무조건 같이 차에 타서 최소 30분은 이동해야 되니까요 이건 잘하는 부동산, 못하는 부동산 가릴 거 없어요. 모두 다 똑같습니다. 설령 때마침 찾아간 부동산이 운 좋게도 매우 꼼꼼해서 유튜브나 블로그로 매물을 모두 시각화시켜두었다 해도 고작 준비 시간 정도 살짝 세이브될까? 결국엔 무조건 차키 꼽아야 됩니다. 일단 나가서 한두 군데는 무조건 돌아다녀봐야 그 손님 성미에 차거든요. 이렇게 무조건 나가야 되는 이유는 전원주택 특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얘긴데요 매물이 각지에 점점 이 퍼져있는데다 똑같은 집 하나 없이 전부 개성이 제각각이니까요 거기 쫓아다니는데 시간 들죠? 돈 들죠? 아니 부동산은 무슨 땅 파서 장사합니까? 오죽했으면 몇몇은 아예 안내비라고 따로 받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,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전원주택이나 보어다니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벌컥벌컥 부동산 문 열고 입장 그런 투어족들 저쪽에서 보기에는 어때요? 별로 그렇게 반갑진 않겠죠? 속칭 부채도사님들 전원주택 부동산이 설마 그걸 모를까요? 대부분은 안 봐도 비디오 바로 입구 컷 얼굴 딱 보고 자세 딱 보면 바로 대사 나옵니다 지금 바쁘니까 거기 전화번호 놓고 가세요 어때요? 전원주택 초보라면 상처받기 딱 좋겠죠? 하지만 이 하트에 조금 기스 가는 것 정도야 뭐가 문제겠습니까? 더 무서운 건그 다음 스텝 완전히 그 부동산에 제대로 코끼게 만들 이른바 작업에 걸려들 확률 초보일수록 더욱 높다는 것먼모르고 들어가 투어부터 시켜달라는 분들 여기 이마에 나 전원주택 초보야 라고 딱 써놓은 걸 그래서 더 조심하라 그겁니다 어 잠깐 잠깐 나는 신축빌라 무료 투어 많이 다녀봤는데 코긴 안그러던데 네 당연히 다릅니다. 그쪽은 부동산 아니고요. 신축빌라 전문 분양업체니까요. 그분들 상대하는 것. 여기 부동산과는 완전히 별개.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. 자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본론 잘 들어보세요. 일단 물건 좀 봅시다 하는 일자무식 손님들. 과연 이걸 부동산이 모를까요? 그럴리가요 아저 양반은 뜨내기아 요분은 진성 여러분들 들어오는 모양새 저 멀리서 그림자만 봐도 딱 걸립니다 아 뭐야 무슨 뭐 진짜 신내림이라도 받았어? 아, 그걸 어떻게 알아? 잘 들어보세요 전원주택 부동산 먼저 생긴 와꾸부터 볼까요? 대부분이 시골 외곽 동네에 있죠? 아니 거기가 어떤 데입니까? 지역 토박이 아니면 먹고 살기 엄청 힘든 동네 그런 험한 곳에서 목 좋은 데딱 잡고 오래오래 장수했다 매물도 물론 많이 쌓여 있겠지만 열의 아홉은 산전, 수전, 공중전까지 다 겪은 백전노장 그러니 이건 뭐 부동산이 아니라 거의 부채도사에 가깝죠 그냥 점집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요 그분들요 어허 요거 작업 되겠다 일단 필이 한번 딱 꽂히면 그냥 사정없이 들었다 놨다 좌우로 그냥 좌우지간 탈탈 털어냅니다 아니 털리기만 하면 양반이죠 여기 아니면 절대 안되게 완전히 머릿속에 스웨내시키는게 그분들의 주특기 바로 이게 무서운겁니다 이걸 조심하라는거죠 난 맞은지도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눈탱이 밤암탱이 되어있다는 사실 하여간 참 대단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? 여긴 아파트 많은 시내 부동산 생각하시면 완전히 경기도 오산! 외곽 전원부동산은요 완전히 다른 업종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결이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부채도사님들 과연 어떻게 상대해야 좋을까요? 네,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두 글자 공부 그냥 공부하고 가면 됩니다 뭘요? 아, 당연히 전원주택과 그 지역에 대한 기본 지식이죠. 바로 이 찍사홍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이 여러분께 그렇게 유세를 뿌리고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그 이유. 바로 본인들이 정보력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맹신 때문입니다. 만일, 여러분들이 전원주택과 그 동네 입지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그분들과 마주한다면 에이, 내가 얘보다 훨씬 더 많이 알지 절대나 못 이길걸 하고 생각했던 게 흔들리고 분명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이 정보력 숫자로 한번 따져볼까요 암만 공부해 간다 해도 부동산과 여러분 완전히 5대5가 되긴 힘들겠죠 그분들이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매물 정보까지는 도통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많이 잡아도 7대3까지는 뚫고 들어가라 최소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라는 말안 나오게끔 하고 가서 앉아라 저는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야 대화에 촘촘한 밀도가 생기고 물건 하나를 찾아가 봐도 서로 미안한 감이 없고 피차 시간 낭비, 돈 낭비 안에서 좋고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점점점점 점점 내실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상대가 암만 그 지역 토박이 부채도사 하렙이라 해도 최소한 눈뜨고 눈탱이 맞는 일 따윈 절대 없으리라 장담합니다 전원주택 부동산에 가신다고요그문 함부로 열지 마세요. 이두 가지 생각을 버리지 않고선 말이죠. 아직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. 주거독립 마세